네, 오늘 점심을 해결하러 밖으로 좀 나왔는데. 덴버의 여러 음식점들 중에서 키토 관련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름은 Just Be Kitchen 키토 관련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GO! Hey, 이, 이름이 Just Be Kitchen이잖아요 Just Be Kitchen이라보니까 네. 메뉴 판는을 B에다가 강조를 해놨어요 당신 그대로 사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왔습니다 자 철학에 녹인 있는 그런 느점이더 같습니다. 아 어, 너무 좋네요. 어, 왜 나랑 이렇게 생각이 맞는 거 같아? 머시와 머시. Alright, and what kind of toppings would you like for the bone s r i g h t Yeah. 어, 첫 번째는 본 um, 브로스 사골이죠. 사골에 파와 버터를 넣은 요리입니다. 신없나? 마닌 아닌. 근데 진짜 사골 국물이다. 맑은. 고파인다. 맑은 국물. 두 번째는 시저 샐러드입니다. 응. <웃음> 두 번째 음식은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비스킷과 함께 나온 버섯 스푼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떤 야채소를 기름이나 이런데 튀겨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요. 저희 다시마 튀각이랑 느낌슷해요 소스를 얹어서 음, 확실히 아몬드가루를 만들어 주는 데 되게 빵맛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퍽퍽한데,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는, d i you start this business? I think that her main purpose was to help people e it in a mindful way. Yeah, that's right. So that's why your name is Just yeah. Be, right? Right, exactly. exactly. It would it, be hard to develop some menus made with v e r i s strict ingredients, you know, and to not use peanuts and get very free or something. but it turned out really wow. good I was so glad when I see the name of this restaurant yeah, just g o I was so good Aw, oh, thank you yeah. Okay, good, so you have to time to eat here a couple more times then? Yeah. Yay! Can I have a picture? Yep. Sure! Ah, but like this... This I r e t I e y l Just r Just l s e Just be, ah. be yourself. Be yourself.